오는 3월 9일에는 미스터트로트의 중결승이 펼쳐집니다. 이 중결승전을 통해 최종 7명이 결승전 진출자가 탄생할 예정인 가운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문자투표가 이들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열렬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이변의탑텐이 결정되어 예상치 못한 결과가 화제였는데요. 관객평가단의 점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만큼 중결승전에서도 문자투표로 진행되는 시청자들의 선택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자투표 방식은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샵 4560번으로 응원하는 참가자의 번호와 이름을 보내면 되고, 이름만 보내거나 번호만 보내도 인정됩니다. 참가자의 번호와 이름 외에 응원 메시지 등 다른 내용이 들어가거나 이모티콘, 사진이나 이미지가 포함된 메시지, MMS, 하나의 메시지에 여러 명이 이름을 쓰거나, 오타가 있을 경우 무효 처리되므로 신중한 투표가 요구됩니다. 지난 라이벌 매치 최종순위에 역순으로 정해진 문자 투표 번호는 1번 박성훈, 2번 송도현, 3번 안성훈, 4번 진해성, 5번 진우, 6번 송민준, 7번 박지현, 8번 최수호, 9번 추혁진, 0번 나상도입니다.